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6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이게 맞나? 제대로 작성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세운 6가지 원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목표를 중심으로 설득력과 내용의 충실함이 필요하다입니다. 창업기업가의 목표와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계획사업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자신감있게 작성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객관성을 유지하다입니다.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사실 위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쉬운 핵심 내용을 작성한다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설명을 할 때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요 일정별로 실행계획을 기술한다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및 운용 계획을 포함하여 일정에는 반드시 실행계획과 함께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달 가능한 현금 및 예금담보 등에 대한 조달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별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매출액 달성을 위한 기간별 세부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고 시기별 행동의 과정을 측정하고 평가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획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요인을 분석 예측한다입니다. 계획사업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한다입니다. 또한 분석 예측한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6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가 오영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